개인적인 좀 시간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삑 먹었죠? 바로 이거죠? 저거죠? 바로 이거죠? 아, 아군이 와 왔다. 연막 색깔이 찰져요. 더블킬 주중? 더블킬 아시죠? 그 뒷말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 힘이 있는 사회 아가대원님 네, 들어세요 오늘 방송 텐션 좀 어떤가요? 와 저분 계속 소신다 그냥 좀 나쁘지 않죠? 잔잔하게 그냥 과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짝 목 컨디션이 어디오안가셨나 어? 헬이커였단 말인가? 나왜 올라가냐 하네, 하네. 아이고 별반 아니 방금 몸안 맞았나? 와저 정도는 죽어줘야지 아 형님 너무 뛰어주신거 아닙니까 너무 이렇게 소곤소곤하면 잠온다카는데 재미없다던데 그 전에 그스크쿨 못봤어요 그, 못 봤어요? 그 뭐, 뭐라 하더라 딱띠만 외치지 말고 노래 노래라도 부르라던데 그 친구는 방송을 얼마 안본게 분명해 아 일단 목소리 칭찬 해주던데 좀 아쉽긴 하더라구요 평이 마찬가지로 나도 타키는 한다. 근데 자, 이제 저분 삥 먹이고, 지원하게 뭐야? 삥 먹은 상태로 자 메시 형님. 잘 나갈때 진짜 잘 나가지는데 요새 너무 안나가죠?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에잉. 누군님 어서오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방송의 재미가 사실 이제 막 욕했을 때욕 때문에 이제 재밌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씩 욕하긴 하거든요? 아, 원래 죽었을 때, 아, 씨발,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웃음> 제가 욕을 잘안 해서 그가 아, 그래요, 비글, 비글님? 800 좋아요, 800. 내 아, 네. 발을 이래 때리노. <웃음> 뭐야?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어 설마? 오호 우리 집사람이 이 유튜브 요새 자주 보니까 예전에 겜방 찾으러 다니던 거 생각난다고 애만 아니었으면 이거 요... 요... 요... 요... 한창 스포 하던 시절에 만나셨나봐요 어 오... 스포 하시던 시절에 겜방으로 아예 클럽으로 클럽이나 뭐 어디 뭐 주전 같은데 안간게 어딥니까 그죠 우리 딱 예상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죠 헬스 하시는 분들은 헬스장 피... 저희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PC방 딱너 얼마나 건전해 그죠? 전 진짜 존중합니다. 저기 뭐야, 저번에 홍성은 그때 그 나온 거 보니까 게임 좋아하는데 집에서 게임을 못 하게 하더라고요. 방송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고 참 아, 야구 선수 할때 동안 진짜 힘들겠을 텐데. 개인적인 좀 시간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자빙 먹었죠? 바로 이거죠? 저거죠? 바로 어디어 마지막 이거죠? 아 아군이 이야니 아니 그 가까운 거리에서 백 피웠다고? 딸이 03년생이시라고요? 스포 보다 한살 선배 선배란다 그, 그거네요 하여튼 예. 저 어찌보면 이 게임이 참 여러 그 학창시절의 학생들이 어떤 결석을 책임졌던 심지어 결석 배틀까지 했었어요 저 옛날에 그 아는 형들이 뭐 어, 내가 그때 내가 더 학교를 안 나갔니 <웃음> 그때는 그랬죠 결국 다 다들 잘 지장 없이 먹고 잘 사십니다 어 공부 공부는 다 때가 있는 거더라고요 물론 어릴 때 하면 좋지만 아니 왜또 내가 뭐 눌렀나 혹한히 스스 스위스 스위 왔다. 연막 색깔이 찰져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다 잡아보라. 보러... 오호. 지금 이제 막 10대 이런 애들한테는 롤이나 배그가 그런 게임일까? 그죠? 근데 지금 진짜 그때처럼 막 다섯 명이서 클 전한다고 꽁꽁 모여가지고 막 밤새고 그렇게 진짜 인연 깊은 게임이 있을까요? 진짜 이게? 그죠? 자 없을 것 같아 주..중? 중이.. 어, 어디? 중이 어딘네? 폭탄이 미션 치료하 설렌지 얼마 안 됐구나. 에이, 에이, 모르지 않을팔 83년생 형님이 애기시라구요. 야... 저... 저는 그러면 태어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살짝... 그 당시에 해병대 클린이셨다고요 와우! 아, 900자 800자 선임이...아닌데 그거보다 더 어? 피가 왜 딸지? 안녕하세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어우, 확실히 오늘은 커피 없이 달려니까 올해는 못 달리겠다. 그래도 괜찮은데요. 오, 방 뭐야? 박스 안으로 보자. 수비를 어떻게 풀어볼까? 어떻게 막자가 아니고? 어떻게 힐을 해볼까 아 이것도 잡았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깜짝 나가면은 놀라가지고 바로 안 쏘거든요 <목소리도> 뭐야 뭐야? 띵 드셨나? 살려주세요. 반샷만이라도 반샷만 봐주지. 아무도 없노. 까비. 아, 이거 상글에서 이거 재밌을 뻔했는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오, 이번 판 좋은데? 열심히. 침착하게. 아셨으나? 어? 야바이 됐으네? 장글별 나는디 하나 둘셋 멜공 그렇다 징감 킬 못한다 안돼 안돼 왜 이런 미니 아우, 20개 빨리 찍어야 되는데, 윈치 핫은 바로 갔다. 나 진짜 우리편. <웃음> 아 진짜, 릴렉스, 릴렉스.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 분명 셔터크는 조금만 좀 버텨줄 줄 알았는데 그냥 다 뒤치기. 봐봐요. 제가 설포 깠잖아요. 음... 설포기 하나 잡아. 음, 그다음 자켓 하나 탈거 아니야. 자켓 하나 잡아. 그래서 올편 이제 뒤치기 보이잖아요. 내올에서올에서 마핀 까줘 얼마나 좋아 나의 거사를 바로 장판 보수입니다 메신님 억울하지 마세요 어허 자자기다 먹는 삥 두개 굴려준 다음에 차 뒤에다가 포가나 굴려주고 그레이 안 터지네 딱티가 맞나? 몸이 될 긴데, 아, 아, 아, 어, 어, 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웃음> 이게 되네? 어, 좀 당황스럽네요. 기다기다 기다. 아 너무 짧다. 하나 더. 와. A s p 차도 갔겠지. 제발. 가길 바래. 아, 군이 승리하습니다 아, 아쉽다. 이거다 킬. 아, 아까 죽은 게 너무 아쉽네. 아나뭐 하냐? <웃음> 와킬 <우와, 웃음> 찬스를 이렇게 내놓아. 아니 심지어 쇼트에서 그렇게 쏘신 분 누구야? 가비. <웃음>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류군장님 축출장 감사합니다. <웃음> 아. 자 집중 집중 워터핑 이걸뭐전네 내가? 초고발라 아까 먹었어야 됐다 <웃음> 후반에 집중이 좀 아쉽습니다 이거... 만약에 혹시... 혹시나 없죠?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래도 24킬 일단 데스에 비하면 어, 나쁘지 않네